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지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참고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 주님만 따라가리,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.